근데 계란이랑 먹으면 맛있나? 맛있겠죠? 통삼겹 정식 냠냠냠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담았어요 커뮤니티 댓글 의견 모두 감사해요 먹는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 동삼겹 먼저 이거는 그냥 진짜 <웃음> 맛있어. <웃음> 근데 계란이랑 먹으면 맛있나? 맛있겠죠? 계란이랑 통삼겹과 김치, 그리고 밥. 계란이랑? 엄청 잘 어울리는데요? 잠깐만, 아, 또 먹고 싶지만, 비빔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빔면. 좀 불었을 거예요. 맛있는데 밥이랑 계란이랑 김치 조합이 훨씬 맛있어요 뻥 안치고 뭘로 또 먹지? 일단은 밥 계란 조합 먼저 한번 가겠습니다 안 보이는구나. 이렇게죠. 이렇게. 이렇게. 돼. 발목. <웃음> 아, 계란이 없어진 게 너무 아쉬워. 너무. 근데, 계란 없이 그냥 이렇게 김치, 머스타드, 요 조합만 해도 근데, 진짜 끝내줍니다. 남은 통삼겹으로는 머스타드에 그냥 찍어 먹어보고 비빔면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. 어, 이거는 진짜 대박인데. 어,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좀 번거롭더라도, 이렇게 여러 개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진짜 딱입니다. 이거 통삼겹은 딱 반개 했고, 팔도 비비면 딱 반개, 그리고 아까 밥 다섯덩이. 김치가 너무 맛있네 와 아, 오늘 진짜 푸짐하게 진짜 맛있게 진짜 잘 먹은 것 같아요 와 이거는 따봉입니다 따봉 따봄. 원래 오늘 갈비레오를 촬영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 동네 BHC는 다 쉬고 있더라고요 다 휴무래요 그래서 원래 그 다음에 촬영하려고 했던 정색을 먼저 촬영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<웃음> 다음편 갈비레오도 맛있게 봐주세요. 안녕